네, 수양미와 찹쌀. 하포장 아, 상품이 있습니다. 하포장으로 구매하시면 좀더 저렴합니다. 여러분 왜?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. 수양미는 고두고두라고찰지면서 어, 구수함이 잘 어우러진 밸런스가 좋은 쌀입니다. 요리사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바로 그 쌀. 요리 프로에서 요리사분들이 아이쌀 최고예요. 맛있어요? 아주 구수해요 라고 많이 했던 바로 그 쌀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바로 그 쌀입니다. 그리고 이 찹쌀. 여러분들 찹쌀은 어, 챙겨주는 쌀입니다. 우리 가족들 아프거나 아니면 보양식 해줄 때 아니면 우리 아이가 시험 보고 그럴 때 소화가 잘 안되겠죠 긴장이 돼요 아 어, 그럴 때이 찹쌀로 어, 해주시면 됩니다 밥을 해주셔도 되고 죽을 해주셔도 돼요 네,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, 아, 입이 심심하실 때, 예전에 많이 뭐 드셨대 어떤 거? 약시 야, 이런 것들 해줄 때 바로 요 찹쌀 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성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마법의 기간에 저탄수화물좀 많이 걸리시죠? 그럴 때이 찹쌀 많이 넣어서 밥을 해서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저탄수화물증, 얘는 바로 이 찹쌀! 야, 옛날엔 그래서 귀에서 약으로도 많이 썼던 바로 그 찹쌀! 지금 같이 구매하세요. 같이 가면 더 저렴하니까, 지금 합포장이 수양미 찹쌀 지금 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아셨죠? 고습니다